네, 오늘이, 에, 3월 19일인데요, 19일. 에, 지금 3월 10날 여왕벌 2층 한 것이 이제 내에서부터 나옵니다. 어, 충을 좀 하루 좀더큰것 떴으면 오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 어, 어, 3월 10날. 아, 오늘 이거를 지금 2층으로 할 거, 분봉을 할 겁니다. 오늘 이걸 분봉을 할 거고, 분봉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어, 여러분들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이제, 이제, 올해, 첫 분봉입니다. 1차 분봉입니다. 명장 잃어버리고요. 예. 치완상님 예. 감사합니다. 자 여보 이제 시작합시다 어으죠저 봉술 좀자 지금 이게 중간중간 아, 여왕이 망실됐거나 산란 않거나 아, 이래서 또 아예 벌이 약한 벌들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중간 중간 빈통이 있어요. 이 빈통에다가 전부 다 분봉을 할 겁니다. 오늘 분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사양기석 쪽 뒤를 좀 몰아주세요. 좌측으로. 자, 이거 훈련장 한번 해줘보고요. 아, 지금 음. 벌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 상태는 상당히 좋죠 저기 내공칼 위에서 가져야 되겠는데 여보 어딨어요? 그 갈아 놨, 숯들로 갈아 놨어요 근데 어디 쪽에 있냐고요? 그 연장, 그 그라인더 있던데 옆에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여보, 그내 장화도 좀 가져와요 잠깐만요 아매건칼를좀 어, 준비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보통 그 7매 8매 이렇게 들어가 있죠 7매 8매 들어가 있는데 어 이제 오늘 어 원군이 지금 현재 작년 8월 왕이지만 구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거니까 원군이 이제 여왕하고 함께 옆에 빈통으로 이동을 하고 어 지금 있던 자리에 이제 새로 분봉을 할 겁니다. 분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벌통이 아니고 미니 교미상에 미니 교미상 아예 작은 겁니다. 조금만 이런 미니 규미상에, 에 산란을 이제 우선적으로 어 하기 때문에, 에 소비도, 소비도, 어 이렇게, 소비도 이렇게 반토막씩 잘랐습니다. 반씩 잘라가지고, 이거로도 어 이제 이용해서, 어, 할 거예요. 원래 이것이 원래는 소초광틀을 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에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 일단 요거를 놓고 어좀 분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눌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음, 좀만 이제 쉬었다가요. 좀만 쉬었다가 어, 지금 위에 덫집 올려놓은 거를 다 깎아내고 내근칼로 깎아내고 어 그리고 나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명화를 가져오면 위에 덧집을 싹 깎아내고, 바로, 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황과, 어 지금 있는 소비가 옆에 빈통으로 넘어가고, 그 지금 있던 자리를 이제, 지금 벌들이 귀수분능으로 이제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어 지금 있던 자리에다가 분봉을 할 거예요. 이제 분봉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벌, 벌통이 아니고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미니 규미상으로 분봉을 어 할겁니다 분봉을 할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봉판이나 아 먹잇장이나 이런거를 또어 거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또 특히나 지금은 음 저희가 서양을 아주 묽게 하기 때문에 먹잇장을 안 넣어주면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지금서부터 1차 분봉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 좀 한번 봐줄래요? 뒤에가 담았어봐요 이거를 아예 쓸까? 모자를 세워봐요 야 그냥 모자가 걸려서 여기 벌 들어갈 거야 지우라고요. 계속 넣으면 이제 벌이 안 들어가겠죠. 자, 지금 분봉하는 이제 모습을 그대로 어,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봉술은요. 아니요. 그냥 넣지 마요. 이거 여기서 넣, 넣을 테니까. 넣지 마요. 봉술 칼 칼하고 봉술 다이요 이제 네, 지금 이 덧집을 다 깎아낼 거예요. 네, 이거를 어 지금 들러내고 손 왔다 떼면 안 돼요. 칼 갈아 놔서 손 다쳐요. 자 여보 저기 뭐죠? 저기 그저경립한사양기 뒤로 보온판 하나 넣어줘요 이게 지금 이제 저쪽 통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갑니다 지금 여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까지 지금 현재 청소를 다 해놨는데 영왕은안 들어왔어요 자 이건 이제 풍파인이죠 거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왕을 봤다니까 자 여왕은 여기 있네요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여왕을 좀이에다좀 넣어주고요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자, 이거를 어, 요거 이거 한 장을 여기다 쓸 겁니다. 요거 한 장을 여기다 쓰고, 나머지는 이제 다 옮길 거예요. 그대로 어, 똑같이 옮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봉판이나 먹이장 하나 쓴다고요. 음, 지금 현재 봉판이 지금 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전체가 다 가고,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전체를 다 이제 옮겨주고요. 여기 수일과한 장만 딱냉겨놨어요한 장만 한 장만 냉겨놨고어 이렇게 해서 옷을 밀어붙이고요. 이쪽으로 사양기 좀 밀어붙여요. 이안 나요? 안 나요. 그대로 놔둬요, 일단. 그대로 놔두고, 음, 여기다가, 일단은 이제, 예 사양기 좀 정리 좀 하고요. 아 사양기 뒤에도 이렇게 그 덮집을 많이 달았네요. 뭐가요? 우리 너무 흘리지 말아요. 가장 깨끗한 아 당신이 해요 자꾸 그런데로 이는 말라 리잖아자 이제 이렇게 덧집도 뜯어내고요 아유. 하고 이제 다 뜯어내고 사용기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규미상 저기 먹이장 안 가져왔죠? 응응 네. 음, 음. 이쪽으로 넘겨놔요 좀 훈련 좀 해봐요 바닥에 터어려내고 이제 거를 소문을 열고 소문을 열어주고 이거를 이제 여단을 겁니다 이거는 잠깐만, 빼놓고요. 이거는 사양기가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들어올 거예요. 사양기가 완전히 들어오고. 자, 이제 교유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겸유상 들어갔죠. 여기에 어, 먹이 한장 있어야 되겠죠 먹이 한장 먹이 한장들어가고요 먹이가 좀 많죠 먹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 그거 하나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이거를 어, 이 벌을 이제 여기 들어갈 준비상 들어갔으니까 이제 털을 거예요. 털고 이제 이거 한 장이면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전체가 중판이에요중판 층판. 이거 한 장이면 두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대 좀 열고 하나 끊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왕대를 이제 붙여줄겁니다 <웃음> 이제 사실은 그 준비가 다 돼있으면 여기다 피스를 박는데 에, 지금 준비가 안 돼있으니까 그대로 왕대만 넣어줄겁니다 네 하나만 따 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거의 두 장벌이 지금 현재 돼 있죠 지금 이 안에 거의 두장벌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왕대가 어, 바로 들어갑니다 왕대리 여기다 넣어주왕대왕대가 어, 있으면 왕왕들이 왕대리 왕 안정을 갖죠 지금 현재로서는 에, 여왕하고 구왕하고 그 소비가 저 반대쪽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왕군이 됐죠. 그냥 놔두고요. 체포. 자 요거 한통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겁니다 자 이제 무한골 한통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자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벌이 에, 벌이 지금 그 두장벌 털어놓죠 그리고 벌량이 많지 않아요 이제, 이제 분분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소문을 다 막고 소문을 다 막고 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다 지금 해놨습니다 에, 여기는 지금 가, 가둬져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못 나옵니다 여기는 못 나오고 그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예, 작은 그 미니 겸민상하고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거기서만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일 내지 5일 후에 에, 소문을 이제 좀 이제 여왕이 겸미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소문을, 어, 그때 이제 약간 열어주죠. 여왕 나올 정도까지만 열어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황이 다갔기 때문에 에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요 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해를 할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옆에 있는 벌통이 옆에 있는 벌통이 이제 이쪽으로, 어,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합쳐져 있네. 자, 이렇게 해놓고, 젤포도 푸고요. 그 다음에 저걸 또한번 눌러주고요. 자, 위에 뚜껑으로. 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제 분봉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요거, 요거 한번또 열고요 자 이것도 빈통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양기를, 이제 이것도 물 빨아, 나와서 이제 빨아, 빨아가고 해야 되니까, 사양기를 어, 깨끗하게 버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청소도 해야 되겠는데요. 범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됐어요 김미상조에 뒤에 그걸왜또집 빼요 해놓은걸 장갑에뭘 끌려왔습니다요 내 일부러 는게 아니고 여기다가 어, 먹이장 먹이장 하나 넣어주고요 아까 잘라준 곳이 어, 충판 하나 들어가고요 왕대 가져와요 지금 여기 있는 벌들이 이 밑에 소문으로 소문으로 나와서 예, 여기 그 사양을 빨아먹고 예, 여기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아,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방식을 어, 제가 명장 1호 여왕을 만들 때 예,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버리는 것도 한번 열어줘요 하나 다 완전히 열어놓고요사양기 쪽에서부터 똑똑띄고 땅바닥에 봉술이 있어요 사양기 쪽서부터 소비 한 장씩 떼와줘와요 그냥 흰 녀석 너무 하지 말고 뭘 달고 와야 되니까 응한 음, 장씩 떼와요 벌도 없잖아요 벌레 한 장씩 가져와요. 추우니까 벌도 없는 거 자꾸 에이, 벌도 이렇게 없냐? 자꾸 뛰어요. 여왕이나 잘 보고 한번더뛰워요 여왕 여기 있어요. 두장 뛰워요. 두 장. 뛰어봐요, 두 장. 여 왕은 여기 있 죠？여 기요？아 이거 그대로 갖다 놓 고요. 자 이거 갖다 놓고요 불장 다 갖다 놔요 자 지금 현재 에, 충판 한장하고 먹잇장 한장하고 들어가 있는겁니다 이게 이거마무리요응 그거 마무리해요 그건 약해서 더 빼면 안돼요 그래서 위위로는 어, 벌이 못나오게 덮어주고요 어떤 여왕을 만들거나 그럴 때는 어, 이렇게 해서 위에다 한기를 시켜주고 아예 그냥 보름이고 한달이고 못나오게 합니다 숯벌여다 잔뜩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여왕을 갱신을 해 놓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왕을 만들 때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보급하는 여왕이 명장 1호라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죠. 명장 1호법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분봉이 이제 두통이 된거죠 분봉이 두통이 끝났고요 이제 세통째 또 해나가야죠 모조리 다 해나가야죠 모조리 다가 준비를 좀 해놓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붐붐군이 들어올지 아니면 구황이 올지 저쪽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양기가 오늘 처음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이 사양기가, 이게 잘 부러져요, 여기가.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어, 내려 앉았죠. 여기 이렇게 올라 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 타야 되는데, 지금 뒤에가, 여기가 부러지다 보니까, 어, 지금 사양기는 몇 년이고, 세연 사양기는 이상이 없이, 이게 불량 없이 잘 쓰는데, 정리판이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광고라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꿀벌마을 어이 사양기를 어 디자인 등록되어 있고 여기 보면 010-3527-1145 그 꿀벌마을 치명도사장님 전화번호가 있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다 옮겨 옮겨 박을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다 드릴도 봐줄래요? 아예 박아버리게 한번더 갔다 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양기를 옮겨서 어, 설치를 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 1년을 햇빛에다도 놔보고 1년은 아니죠 작년에 거의 뭐 한달 거의 이렇게 그 여름에 예, 볼트구에다 햇빛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우, 이, 우그러지거나, 어, 휘어지거나 이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좀 괜찮은 재질이다. 에, 그래서 저는 전부, 전부 다 이거로 다 이제 교체하려고 다 구매를 했죠. 몇 박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여튼 통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전부 다 이거로 교체한다고. 근데 오늘 한번, 음, 좀 사양기를 박아보고요. 자연기 박아보고, 어, 이게 피스로 들지, 아니면, 어, 니베트를 쳐야 될지, 이거를 이제 오늘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나무처럼 피스 박아서 들으면, 예, 괜찮은데, 이게 피스 박아가지고, 어, 이프라스틱이 예, 지금 나무보는 얇겠죠. 어,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일본 말로, 빠가가 나가지고, 나사가 빠지면, 나사가 빠지면, 안 되니까, 어, 그렇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나온다면, 이제, 차 뒤에 있어요, 뒤에! 아 어, 그러면, 이제, 리베트를 쳐야 되겠죠. 뒷문 열어야 있어요, 뒷문! 지금 제가 분봉하는 방식은 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 처음 보시는 건데 방향! 왜요? 어, 불렀어요? 뒷문에 있다고 뒷문 열면! 그 예, 지금 자기 거 자기 자리에서 분봉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분봉장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않고 어, 여기에서 이제 바로바로 분봉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계속 해나갈 건데 이거 하나 사양기를 여기다 한번 옮겨보고 어, 실험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 여기가 좀 부러, 부러졌죠, 여기가. 어, 부러져가지고, 이게 부러지니까 이제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죠, 땅, 땅 속까지. 그래서, 나무, 이게 지금 세운 사양기는요 지금 제가, 이게 한, 3,4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그대로 지금 계속 달아놓고 이동을 해도 뿔 따라다닐 때도 이걸 빼지 않고 어 그대로 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이것 좀 잡아요 아니 비스 비스 사양기좀잡고요이거 못쓰니까 버려버리고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이제 사양기들어있어도 느끼면 안 되죠 피서 있어요 선 네. 쳐봐요, 여기 엄지손. 여기, 여기다 한번 넣읍시다. 어, 여왕이 오늘 나오는 날이라, 오늘 밤서부터 나오는 날이라, 드드기하게 지금 여기 지금 비가 이제 막 끄쳐가지고, 어, 아니야, 아니야, 좀만 한 칸만 느려요. 응. 보관하지금네될것 같아요 네 배트까지는 안 쳐도 되겠는데요 좀더 올려야 고 위에 이렇게 잡 이렇게 잡고, 잡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물들, 물 넣기 전에 물 넣기 전에 그러면 옆으로 넣어 놓고 작업하면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 사양이 이제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물이 여기 지금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에, 네, 지금 뉘울 수가 없어요 뉘힐 수가 없어요 그워서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이 좀 둔하고 좋네요 자 여기다가 품붕을또넣고요 어, 그냥다빼그 그래. 빼고 그혀놓고그그리그그 다음 이제 래그 벌을 털그놓을거그요그러그 먹잇장 좀 하나 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뭐겠지 않아? 준비해 주고 아니 신고는 아니잖아 요저쪽또 갑시다 다음 볼 열어봐 아니 그 그에요? 열어봐요 자 지금 이거 자체로 지금 키워가면서 자체로 키워가면서 어... 지금 계산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 저희는 원래 사업이 에, 주던 사업이 중봉 사업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에, 지금 이 때에 이때그 분봉을 해서 에이씨 아 딱딱해가지고 이때 이제 분봉을 해서 어꿀 들어갈 때 다시 또 여보 저거 드러내고요 저거 일로 가져와요 미니규민상 여기다 놓고 자 이거 갖다가 사양기 좌으를 밀어요 그 손문 2개 열고요 완전히 이건 저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구항하고 자 이거 받아놓으세요 이 경기판 쪽에다 놔야 사양기 쪽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항을 차지해야 되겠죠 탈란을 많이 해놨고요 왕, 왕은 왕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요 그러면 이 왕을 어 여기다가 떨어뜨려주고요 나와봐 나와봐 네 지금 왕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이거 두 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갔다가, 사양기 쪽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돌리지 말고. 자, 그리고, 어, 어차피, 여보, 드릴 가져야돼 여기 바닥에, 에, 피스가 박혀 있어요. 그 위에, 그 위에. 자, 요거 두 장을 가지고, 어, 두 통으로 이제 분봉을 할 겁니다. 한 장, 한장 가지고, 한 통, 음, 한 통씩 분봉하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딱 꺼내놓읍시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다 쏟아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저쪽 거, 그거 열어주세요. 그거 치우고. 자 이거 거기다 넣어놔요 사양기 이쪽에 붙이고 어. 요거 요거까지 좀 벌려요 가운데 놔요 어 요거, 요거까지 거다 일단 넣어놔요 그대로 가운데다가 어. 그리고 미니 규미상 좀 주고요 이거를 먼저 어. 뒤집어 놓고 안 하다가 할라니까 또왜 이렇게 또왜 찝냐 바닥 좀 늘려줘 봐야 철사에 있으면 안돼 이렇게, 이렇 놓고.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털고. 이거 좀 잘라와야겠죠. 충판이니까. 아, 맞아요. 이거 충판이니까. 잘라가지고. 지금 미니 기밀상을. 이번에 이거를 원래 이거 쓰던 뜯은 게 아닌데, 어, 대구에서. 사장님이 이걸 이제 주어가지고 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 저기 좀 갖다주세요. 왕대 자, 침판 한 장, 먹이 한 장, 이렇게 나놨고요 왕대장 하나 갖다 줘요. 어, 어제 그제 그제 오후서부터죠. 오후서부터 어, 진도에는 오늘 새벽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지금 현재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춥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분봉해야 되는 날은 아닌데, 여왕이 이제, 오늘, 빠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서부터 여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니, 미니 개포. 저 뚜껑을 통째로 가져와요. 개포하고. 이제 얘들이 이따가 보면 지금은 현재 이통 속에 미니규모상통 미니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갔죠. 지금 이 밖에 여기 있고 벌이 지금 이쪽 너머에 이 너머에 지금 다 있거든요. 얘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안 들어갑니다. 아직은. 세포. 구온더켜줘요 저야 저저저저 저, 저. 저.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어 이제 열어보면 소문 열을때 열어보면 어이 속으로 미니균묘상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충판이 있고 왕대가 있어서 어 지금 얘들이 그 왕대를 보호한다고 한 3일이면 지금 여기에 왕이 없다는 것을 얘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충판에 가서 어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또 준비했으니까 이거 털어서 준비하고 저구왕문두개 열었어요 그 다음에 요, 요것도 어 일단은 여기 놔두고요 이걸 이제 빼내야 되겠죠 빼고 사양기를 붙이고 어, 벌을, 한번 털어야 되는데요. 좀 털기가 마땅치 않죠. 일단 이거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장 털어주고요. 이건 자기 자리로 하고요. 저쪽 자기 자리로 한 겁니다. 여기 뒤로. 여기는 지금 현재 에 이제 소비만 넣어주면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통판 하나 들어갔고요. 먹이장먹이장 먹이장 하나 어, 이거 넣어주면 되죠. 지금은 이제 벌이 다 지금 방황을 음, 하고 어, 지금 벌통 벽에다 붙어있어요 벽에다 붙어있는데 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다 이제 일로 들어온다고요 미니 개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옮기고 이제 퇴원어하무나 이제 여기그 충판이 있고 왕대가 있어서 어한 이틀 삼 일이면 얘들이 이제 왕이 없다는 걸 알고, 왕이 없다는 걸 알고, 어, 다이 미니 교묘상으로 들어와서 어, 육가보호한다고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송이 이제 옮겨진 거죠. 어, 구황하고, 구황하고, 봉판하고 다 지금 있는 넘어온 겁니다. 다음은 이거 탑박 빨리 빨리 열려야 돼요. 저한두 마리 때문에 흠부거리냐 아, 이건 이제 부항이 이제, 이제 이사를한 거고요. 자, 지금 어 현재 보시, 보시면 부항이 이사 안 되는 지금 소문이 두 개씩 열려 있습니다. 지금 미니규모상분보한 데는 소문을 안내줬죠 이걸 이렇게 보시면 유통입니다 이렇게 보일까요 유통이 지금 소문이 막혀있죠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안에 미니규모상이 들어있죠 이게 죽든지말든지 3일 동안 놔두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어떤 게 남았죠? 그벌 들은 거야? 또저빈통요냐 거기다 거 올리면 어떡해 그거 저다 치워줘야지 거기 벌놓을거 아니에요 이 이사 갈 건데 처음 해봐요 왜그래요 네, 네, 거기에 걸 이사 가야될데 음. 자 이번이 이제 에, 또 이사 갑니다 이게 구항입니다 봉수하고 다들 이지 내고요 이것도 어떤 거예요? 야, 담배 넣으세요. 사양이 좋고. 그리고 저 벽줄 위왜보험판안 넣어놨어요? 붕이판하고? 네. 누어 가려고? 강아 있어 그러면. 이세요 순서대로. 이거 한 장에 여섯 쓸 거고요. 응, 저 끝에 있네요. 이거 저쪽에 왔다는 거죠. 저 끝에. 요왕은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지, 여기 보시면. 가운데다 떼어놓고, 보영, 거다 떼놔요, 그다가 가운데. 그리고 저쪽에, 저쪽에다 또집어넣어 자, 이거. 갖다가 넣고요. 이제 쪽으로 넣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미니 기민상으로 할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바닥이 싹 긁어내고요. 그래서 줄이 짧다 이거. 응. 맛있어? 됐어요. 작년에 그, 구소비, 봉판 같은 거, 봉판 이런 거, 먼저 분봉할 때, 에, 넣어줬던 거, 이제 애볼레다 물어내서 지금 현재 청소가 다안 됐네요. 여기도. 됐어요, 이제 저리 가요. 가지고 이제 맨 이기면서 가져와 여기에서 어이 요거 한장 가지고 아 너무 많이 봉판인데 중판을 하나 빼 와야 돼 다시 가보자 이거는, 음, 각살랑까지는 안 보더라도, 충판을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충판이 있어가지고, 똑같으네. 아, 이거를, 충판을 쓰도록 할게요. 이걸 가서 잘라가지고, 미니 김미상 하나, 여어 가지고 좀 넣어야. 여기 에 이제 봉충판 하나 들어가고요. 이제 먹이장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이제 왕대 가주세요 벌도 안 틀어주고 그냥 저쪽으로 그 구항 쪽으로 다시 끌고 왔나봐 아까 충판은 아니라고 그래서 요거, 요거를 벌을 여보 저기서 벌좀 붙은 거한장 가져와요 구항 쪽에서 옆에서 틀어주면 자기네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덮어요? 통이또 늘어났구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는 지금 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밖에 있는 벌들이 다 이제 차분하게 다 들어갈 겁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기 뚜껑 가져요. 뒤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마무리 이제 홈분올리시고자 여기도 지금 봉파는 많은데 에 지금 벌이 별로 없죠 다 양쪽으로 막 털어놓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한 장씩 빼내니까 얘들이 이제 지금 탄력 붙으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분봉, 이제 시, 즌이니까 아, 어, 분, 분봉을 해야 되니까, 아, 어, 지금 자, 자력으로, 치우기도 바쁜데, 에, 지금 현재 한 장씩 뽑아내면서, 또 벌은 두, 두 장씩 털어내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 분봉을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조금 지층 거릴 겁니다. 탄력이 붙어야 아, 이제 또 벌이 불어나겠죠. <목소리> 끝에 그꺼 남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한통 내기도 바쁘겠는데. 얘, 도 할까? 까 가만히 있어봐요. 얘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고, 얘는 다리가, 크기도 지금, 바빠. 벌이 너무 어려 자 펴봐 이거죠 돌이 너무 약해서 뺄 수가 없겠어요. 뺄 수가 없고. 네, 네. 안 돼요. 네. 이쪽. 어요 잠깐만요, 여보 이거 뭐가지에 벌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응. 자, 보고 싶다 네, 그냥 여기 덧집 좀 깎아내고요 충판 또 잘라와야죠. 응. 자, 또 구황이, 구황이 또 전력 또 넘어갑니다. 부항을 찾아서 넘겨줘야 되겠죠 할까요? 중판을 요구로 쓰고 이렇게 다 넘어갔고요. 지금 여기만 지금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화면이 또 돌아갔네. 여기만 지금 여왕이 없으면 되겠죠. 어 소비를 다 넘겼으니까요. 어 여기는 없어요. 지금 숫벌이 예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숫벌이. 요게 숯벌입니다. 요건 숯벌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대산들 네, 영봉 님, 김중수님 반갑습니다. 뒤에도 좀 이게 좀 붙어 있네요. 원래 이렇게 지좀 뒤에도 좀 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들 넘쳤죠. 어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어 출팔매 만상을 다 지금 맞춰놨죠 어, 조금 늦게 열을 생각으로 어, 7,8매 다 지금 만상으로 맞춰놓고 지금 키우고 있던 중인데 아직 덜자라 것도 많고요 어, 자라, 좀잘 자라서 벌리 넘치는 것도 있고요 덜 자란 거는 그대로 놔두고 어, 지금 넘치는 거에 서 넘치는 거에서 어 지금 이제 분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요 어 원래 그 여왕이 있던 자리는요 여왕이 있던 자리는 한 장만 있으면 돼요 한장 어, 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 거기 좀 하나 까가지고, 어디, 저, 거기, 다 있네? 빈통.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돼요. 왕대차 몇개 남았어요? 더 거기 와서 뺏어셔보는게더 빠르지 않아요? 몇 개요? 여덟 개 남았어요. 한 다섯 개, 나 여섯 개 정도는 천용으로 바로 또 보내줄 게 있어요. 그거 천용한 거 보내줘야 되니까 그건 왕대 따서 준비 좀 해주고요. 여보 여기 열어 여기 여기 두 번째 거야 가만 있어봐 빈통이 어디가 많아요? 아니 여기는 별로 없어 여기 두 개인가 있어요 일단 여기 하나 열을게요 자 지금 여기에 에, 이제 또 모기장 하나 들어갔으니까, 모기장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제 충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대 따와요! 방은 바로 이 상태로 마무리기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놓고요. 음, 이 소문 좀 맡아봐야. 이제 네, 안착을 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 그 벌들이 지금 현재 밖에 있는 벌들이 어, 방황한 벌들이 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충파, 충판이 있고 왕대가 있어서 어, 한 이틀 정도 어, 있다 보면 아, 우리가 이제 왕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층판이나 왕대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어, 지금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안정이 되고 나면 소문으로 벌이 나와, 나와서 사양기에, 사양기에 물 먹고 들어가고 어, 이런 식으로 음, 합니다 그것도 나들 그냥 그대로 분번 가져와야 자이건 이제 부왕이 다 이사 온거죠 부왕이 다 이사 왔으니까 요건 유대로 어 지금 자기 자리에서 분봉하는 방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황이 왜 이사를 와야 되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이제 이해를 못 하시겠죠. 구황이 이사 오는 이유는 어 지금 외역봉들, 외역봉들이 자기 집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 듯이, 미니 규사상하고 그 안에다 넣어놨죠. 그리고 어 소문을 막았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여기에 그, 있던, 원래 정상군을, 벌을 빼서, 빼서, 어 이쪽으로 옮겨졌죠. 옮겨지고 소문 두개 열어줬고요. 지금 벌이 하나도 안 나오죠 지금 여기에는 벌이 지금 자기네 집이라고 어, 기억을 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소문을 막아놨어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거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에는 어디론가 들어가야 돼요 우측이라든지 아니면 좌측이라든지 어디론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딴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벌들만 안에 있는 벌들만 에, 이제 하루 정도 거의 이제 에, 하루까지는 안 가요. 한 보통 한여 시간 정도 강황을 어, 하다가 어, 그 안에 미니 규모 규모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 열지 말아요. 일로 와봐 엘리. 벌 벌을, 벌을 털어 가야 될거 아니야.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교미상을 또이 자리에다 놓고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약간 자꾸 방문해서 말씀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지금 정상적인 교미상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소문이 두 개가 열렸죠 이 소문을 다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청소 해놨어요? 네. 그러면. 여러는 그려주면 갖다줘요 그냥 해야 되겠다 벌도 올라와요 됐어요. 너무 많이 하진 말고요. 그 나도 그냥 털어버리게 한 번에. <웃음> 씨 아, 충판 있으면 써야 되고 아, 쓸 일은 없네. 장거기 저기니까 여왕이 여기 있을 건데. 자, 사양기 쪽에서부터 갔다 나와봐요. 지금 구왕을 이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 지금 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여기다 털을 거고요. 자, 이거 들고 왔다 와요. 왕 찾아야 되니까. 이게 충판인데,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 격리판까지 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와서 이렇게 충을 받고 있어요. 이제 여기도 좀 안보이네요 근데 이거 이사를 할 때는 항상 여왕을 조심을 잘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 그 지금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갖다, 갖다 넣고. 아, 이거, 여보. 일로 와, 이거까지 가지고 가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저쪽에 여왕하고 다 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두 장을 검사하니까 없잖아요 여왕이 없으면 어 저쪽으로 갔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에 이런 사양기 뒤에 여왕이 사양기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 사양기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날이 따뜻할 때는 소, 소문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소비를 다 검사를 했는데 여왕이 없다 그래서 어, 여왕이 없다고 어, 판정을 하기 전에 항상 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본다고 항상 다시 한번 거, 점검을 해서 여왕이 있나 없나 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빼놓고요 일단 훈연 좀 해봐요 그래서 어, 미상을 넣고요. 이제 왕대진 갖다 주세요. 규미상을 안착을 했으면 이젠 막 털어도 되죠. 심지어 이 위에다 가막 털어도 됩니다. 이렇게. 천여왕 갈 때가 있어요. 천여왕 갈 때가 있어가지고 음. 그거는 천여왕은 그 그거 따서 거기다 해놔야죠. 몇개 남았어요? 여섯, 여섯 개? 여섯 개면 맞춰서 좀 더해. 요몇개 가는데? 아 이거 빨리 잡읍시다. 나옵니까? 가만히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 네, 자기 자리에서 지금 분봉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지금 여기 분봉구는, 아, 조금 전에, 이제, 네, 8장이 있던 자리죠. 지금 다시 한번또 알려드리면 소문이 다 막혀 있어요. 이제 못 나옵니다. 그거 다 갖다 두장 갖다 놓여좀좀더 열어야 되는데요 어, 뭐야? 어. 아니요? 난 내가 붕수라고 칼만 가졌죠? 자, 여기 이제 구황이 일로 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어, 구황이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 저, 자기 자리에서 어, 자기 자리에서 분봉할 때 구황이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이 벌들이, 이 벌들이 내일, 내일, 나가면, 내일 나가면, 지금 있던 자리에, 아, 떡좀더아 일단 요거만해보고그면 조금 쉬어서 합시다. 밥, 천바람이 부르니까 밥을 열어놓고 하지 말고, 여기 훈련 에이지 어, 여기, 벌들이, 여기 벌더리 내일 나가면 어 귀수분농으로 아까 그 자리로 많이 갑니다 그 자리로 갔는데 에그 자리에는 이제 소문이 막혀있죠 미니 주묘장 해놓고 소문을 막아놔서 어그 자리 가도 들어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리로 다시 찾아오든지안 그러면 그 옆통을 어어 들어가겠죠 이해가 됩니까 아이 어, 이 집으로 다시 찾아오든지 역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나 글패 쯤에 제가 소문을 다 조금씩 열어줄 거예요 여왕벌만 나올 정도 여왕벌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일벌들은 일벌들은 이제 에 밖에 벌통에 나왔다가 나왔다가 또 교미상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생활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여왕이 다 이제 출방을 해서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여왕이 출방해서그 안에 있을 거고 그러면 여거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 따서 그냥 그대로 마무리 합시다 어 그러면 내일이나 어, 모레 정도에 에, 소문을 이제 여왕이 나올 수 있는만큼 교미를 해야 되니까요. 여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열어주면 어 이제 나와서 교미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음, 핸드캠이 아니고 이제 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 화면이 뒤집어졌다 뭐였다 막 그릴 거예요 보시면 이런거는 지금 현재 여왕이 구왕이 이사 온 겁니다 여기는 빈통이었었는데 구왕이 이사 온 거고 이런데는 이제 여왕 어 원래 정상군인데 정상군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여기는 이제 소문을 막았죠 얘들 자기 자기 집이라고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 미니 겸 이상을 해놓고, 어, 지금 소문을 못 들어가게 막아놨죠. 나오지도 못하게. 이거는 지금 빈통이었었는데, 빈통이었었는데, 에, 여기다가 이제 이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왕을. 그리고, 그게 그러면 아마 여기 있었겠죠. 여기 있던 거에 이제 미니 겸 이상을 넣어놓고 소문을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분, 이, 자기 자리에서 분봉을 하면서도 편리하고 또, 어, 성공률이 그래도 8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 어, 잘 나올 때는 뭐 거의 뭐 95%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80%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교미가 다 되잖아요 교미가 어 미니 교미상에서 이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다 교미가 되면 교미가 되면 그 소비를 그래서 그통 바닥에다 놔두고 어요 미니 규유상만딱 빼냅니다 미니 규유상만싹 빼내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게 골통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음그 벌떡 속에 이제 현재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아, 어 야중에 한...저희는 한 보름 정도 거의 안 열어봐요 15일 때까지는 왕이 죽든지말든지안 열어봐요 왜냐면 자꾸 열어봐도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거를 믿고 한 15일 정도 놔뒀다가 딱 열어보면 여기에 에, 전부 다 여기에 그 산란을 다 하고 있어요. 산란을 하고 있으면 요거를 요 상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 상태로 싹 뽑아서 그큰 통에다가 이대로 그냥 넣어 주고요. 넣어 주고 요 통을 요 통을 털어서 빼냅니다. 빼낸 다음에 큰 소비. 큰 수비 한장 먼저 봐요. 자, 어, 여기 이제 산란하는 걸 그대로 이제 요 틈만 빼냈죠. 미니 규속만그 위고 하나 딱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지고 나면 이제 여기 이제 벌이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다 늘어나고 나면 요거 다시 또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이제 그때부터 먼저 진 소비를 두 개, 세 개씩 자꾸 넣어주는다는 얘기에요. 자요. 여기 있어요. 분봉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저의, 저에게 전화번호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죠? 전화하시면 제가 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까운 거리 계신다면 제가 가서 직접 어, 여러분들 그 어, 봉장에서 시연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고요 미니 교묘상이 없어도 일반 나무통으로 이런 통으로 계속 분봉을 해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대신에 미니 규미상으로 하게 되면, 벌량이 이제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한장 꼴멍하셔도, 어, 만약에 미니 규미상이 없으면, 네, 두 장, 치하 두장 정도는 넣어줘야 되고요. 두 장을 넣어줘야 되고, 미니 규미상으로 하게 되면 한 장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벌량은. 여기 조그만 요 통에 들어가니까. 이게 원래 소추광을 여기에 맞는 이 소추광을 다 만들어서 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이 통을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어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어 지금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소비를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반을 툭툭 잘라서 그냥 넣어줬거든요. 다음에는 옆에다가 이제 피스라도 박아가지고 지대로 맞춰서 어 소강대 위에 탁탁 걸쳐, 걸치게끔 쳐걸 이렇게 제가 다 작업을 할겁니다 아 바람이 너무 오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나무 흔들리는거 보세요 지금, 이런 날, 지금, 분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웃음> 정신이 없죠? <웃음>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아, 지금, 오늘 분봉 한 것만, 어, 몇 개입니까? 지금 소문 막힌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에 하나 여덟 여덟통 현재 오늘 분봉을 한거예요어 아니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통이네 아홉통 분봉을 지금 오늘 아홉통 한 겁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간단하게 하죠, 간단하게. 어, 아웃통을 해놓고, 어,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을 이제 분봉을 이제 쉽게 하고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에, 어,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항상 성공률이 얼마냐. 어, 또 귀수분농, 벌의 귀수분농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어, 기후에 따라서 이제 요같이 이렇게 추울 때나 또 한참 더울 때또 달라요 분봉하는 방식이 어, 지금 추울 때는 지금 이렇게 그 환장불로 분봉을 해도 잘안 나가요 여전이 나가도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안 나갑니다 지금 여기가 정상군이었던 자리인데 경상군이었던 자리인데, 지금 여기 구황을 다 빼서 딴 데로 이사를 보내고, 여기다가 아어 분분군을 넣었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여기 지금 나무통 보이죠? 들어가질 못하고, 안에 있는 애들도 나오지는 못하고, 어 얘들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아어 다른 역통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 자기 구황, 구황을 찾아서 냄새를 맡고 찾아가든지 하겠죠. 경이 또, 어, 명장처럼 성깔이 안 좋은 애들은 여기서 그냥 얼어 죽어요, 그냥. 안 갑니다. 여기 지인 집이라고 고집 부리고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얼어 죽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몇 마리 안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이제 또, 어, 오늘 이제 10날 거, 3월 10날 거, 오늘 이제, 에, 작업을 했거든요. 요거, 3월 10날 거, 천유여 6마리, 에, 해놓고, 요거 이제 5마리, 이제, 3마리 보내주고, 2마리는 이제 아는 사람 또 이제, 가지러 온다니까 그거 주고요. 음, 2마리는 왕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5일 날 거. 15일 날 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어, 15일 날거 똑같이 작업을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2열, 3열, 4열 이렇게 이제 쭉 나가죠. 근데 이제 에, 오늘 또 2층을 또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오늘 이제 식날 거를 이제 왕들을 다 이제 따내기 때문에 힘날 거는 다 따내기 때문에, 어, 이제 제리틀이 제 뽑아낸다는 낸다는 얘기죠. 여기다 이제 오늘 2층을 또 해놔야 되거든요. 오늘 날짜로. 그러면 15일 거 가지고 2열, 3열 하고, 2열, 3열 하고, 어, 그 다음에 또 오늘 2층 하는 거 가지고 저 뒤에 4열 하고 또저 앞에, 어, 1열 또 하고,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15일 날거 따게 되면 또 이제 한두줄 앞에다 두줄정도더 깔아야 되겠죠. 두 줄도 깔아놓고 또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어, 저는 자력으로 자체로 3단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산란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니 균상 빼내면서 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에, 산란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미니 규모상을 빼내고 그 반토막짜리 그 소비를 여기다 그냥 놔줘요 놔주고 긴 소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산란이 자꾸 나가면 어, 이제 반토막짜리를 빼서 다시 미니 규모상에다 넣어줘 보관하고 이제 긴 소비로 가겠죠 가는데 여기서 이상한 구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산란하고 여기도 산란하고 그러면, 구황 산란한 거에서, 어, 이쪽으로 이제 봉판을 하나씩 하나씩, 예, 임진강님 어서오세요. 봉판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일리 이제 이사를 해주면서, 어, 저쪽에 구황이 있는 것을 전체를, 어, 리듬을 깨뜨리지 않고 자꾸 일주로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 이제 신황이 산란을 하고, 신황이 산란하고, 이사 간 구황이 산란 하고, 구항에 만약에 여섯 장이다. 그러면 한넉장 정도 빼다 놔주면 구항에 또두 장이 있겠죠. 그래서 공수비 넣어주면 거기서 또 산란을 하고, 여기 또 빼다 놓고 여기서 또, 어, 친항에서 증수해주면 여기서도 또넉장 다섯 장 금방 산란 하죠. 그 양쪽에서 산란 하다가 구항에 있는 것을 자꾸 이쪽으로 퍼내기고꿀 따라갈 때, 꿀 따라갈 때는 이제 구항에 봉판 한 장, 충판이나 봉판 한장 놔두고 나머지 싹 빼냅니다 싹 빼서 이 신왕에다가 전체를 갖다 다 얹이, 얹어가지고 3단을 만들어 놓고 구왕을 이 자리에다 그냥 놔두고 가요 꿇들어갈 때는 그런데 이제 구왕에 충판이나 봉판 한 장에 구왕을 거다 놔두고 소초강을 5장 내지는 8장을 거다 다 넣어버려요 그냥 통을 꽉 채워놔요 자 그러면 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논리적으로 계산이 나오죠. 자, 봉판이나 중판장을 보앙에다 붙여놓고 소추광을, 공습이 다닌 소추광을 다섯 장이나 여덟 장을 쭉 넣어놓고 갔다. 그러면 꿀을 딱다 뜨고, 강원도까지 꿀을 뜨고, 이거를 이제 실고 또 강원도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고 가는 그 통에서는 꿀이 차있을 거예요. 뭐, 자파 꿀이 됐던 아카시 꿀이 됐던 차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통에 있는 꿀은 전부 다 짜도 돼요. 정이체밀 없이 그냥 그냥 꿀 짜도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봉판이나 충판 한장 넣고 구황 달아놓고 그냥 놔뒀다 그랬죠. 소초왕만 다섯 장이나 여덟 장쫙 넣어놓고. 그럼 소초왕에 집을 짓고 꿀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 꿀이죠. 전부 다. 사양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강원도로 실컷 와서 거기서 다시 꿀을 짜면 어 꿀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항상 이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이동할 때 많이 안 갖고 다녀요 항상 보면 뭐한 4, 50개 정도만 갖고 다니죠 3단 4, 50개 정도만 갖고 다니면서 어, 내 자랑이 아니라 꿀 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좀 월등히 많이 짤 겁니다. 꿀을 많이 뜰 거예요. 그 뜻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항에 그 충판이나 봉판 한장 붙여놓고, 어, 소초강으로 다섯 장이나 여덟 장쭉 넣어놨던 거, 여기에 남아있는 꿀을 또, 보너스로 또 짜기 때문에 꿀을 많이 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뭐 이동하는 거 보면 뭐4 5시개하고 다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꿀을 뭐 꿀을 뭐1 0럼 땄다 2 0드럼 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죠 절대 딸 수가 없는 양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분봉하는 거 보다시피 한 통에 부항 한 통에 지금 두 통씩 분봉을 해 나가고 있어요 두 통씩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 보통 100개에서 150개가 깔려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통이 이 통이 100개에서 150개가 깔려 있는 통을 강원도로 다 싣고 가면 최소한 소비 한 장에 소비 한 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꿀이 한 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 대. 꿀이 한대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석장씩만석장씩만 꿀을 채웠다 하더라도 100통이면 얼마예요? 한 통에 세대 꿀인데 10통이면 3마리고 100통이면 세드럼 아닙니까 그죠? 꿀 들어다니는 거 외에 여기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벌에서만 세드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왕으로 꿀떨어 다니면요. 두왕보다는 꿀이 더 많이 나와요. 산란도 많이 하고, 어 간혹 그 신왕이 꿀떨어 다니다가 망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어 이런 그 미니 규미상에다가, 어 요왕을 한 대여섯 마리를 예비로 갖고 다니죠. 그 나는 자연인가 인 이런 데 보시면 그 왕이 없어가지고 원래 있던 등봉 자리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충청북도 보은에서 꿀을 뜨고 있다. 왕이 없다. 그러면 또 여기 진도까지 와서 왕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 그런 걸 대비해서. 어, 조그만 미니 교미상에다가 왕을 한 다섯 마리나 여섯 마리 정도 갖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없으면 바로 왔다. 그때는 바로 집어던져도 벌통 어, 안에 집어던져놔도 잘살르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왕을 교체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분봉이라든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왕 품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전화번호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신 폰 가져왔어요? 줘봐요. 안 가져왔어요? 어 제가 올라가서 지금 여기 방송하는 폰은 지금 글씨를 못쓰니까 나는 이제 올라가도 되죠? 제가 왔다갔다 걸어다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걸 못하니까 음 제가 항상 일하고 나면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를 어 제가 올라가서 창에다가 글씨를 올려드릴게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분봉이라든지 여왕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녁에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양봉 한자가 얼마 안 돼서 잘 이해를 못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분봉을 해서 어, 보통 2km 이상 2km에서 3km 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어,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편하겠죠 잠깐만요 제가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저녁에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0-6332-1256 글씨가 그 또왜 이렇게 써지냐 어, 이것이 제 전화번호입니다 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시면 제가 상사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좋아요가 많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어, 분봉하는 분봉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아, 벌써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 예, 방송 중이라 통화하시면 안 돼요. 그, 마,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예, 방송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바로 전화가 와요. 사, 바로. 어, 지금 이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전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주세요. 저녁에. 자, 저도 이게 손이 너무 더럽다 보니까 손좀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방송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